자, 치카라 얻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치카라가 899밖에 없는데요. 간단합니다. 잘가 이치고야. 자, 치카라가 생겼네요. 두번더 뽑아보도록 하죠. 뿅! 아, 버플 또 나왔어. 자, 마지막, 마지막이다. 옆 좋은 게안 나왔네? 음. 아얘 다시 나왔네. 얘나얘 얘 싫은데. 아나얘 싫은데. 뭐야 왜 프로트 안 꺼지지? 아 5번이구나. 6번이 아니고. 아얘 아니, 별로야. 얘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. 어. 음. 아, 그래. 적어도 가디언 정도는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가디언도 안 나왔네. 별론데? 오 이게 다야? 음 아쉽게도 뭐 좋은 거는 안 나왔네요 예, 다시 치카라 모아서 돌리면 될것 같기는 한데 이건 뭐 나중에 또 돌려보도록 하죠 그리고 또 바꿔야 되는 게 뭐가 있나? 오버홀은 오버홀 때도 그냥 쓰면 되고 그쵸? 음 나인테일드로 나인테일드로 그냥 쓰면 괜찮아요 그리고 아 이것도 바꿨어야 되는데 맞아 맞아 맞아 카네키도 바꿨어야 되는데 깜빡했다 음 우리 많은 분들께서 네 절대 팔지 말라고 해주시네요 네음아 이건 팔지마? 아이 너무하네 이거는 팔면 안 된다고 하네요 에이. 흠 아, 나 지나가게 해줘 건들지마 어디였지 아까그 뽑는 곳이? 여기여여여아괜가아괜아닌데아 여기, 여기구나 어 뭐야? 드래곤볼이다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다 갑시다 여기서 여기서 전설이 나오지 않으면 샹크스는 사라지는 거야. 샹크스의 희생을 너희들이 막아줘야 된다. 너희들이 샹크스의 희생을 막아줘야 해. 어 뭐야? 선물 주게? 뭐지? 나한테 달라는 셨나 안돼 나도 줄게 없어 아무튼 샹크스의 희생 너희들이 너희들이 샹크스의 희생을 어라? 상크스야 상크스야 상크스야 <웃음> 우리 여러분들 샹크스는 갔습니다. 그는 좋은 챔피언이었습니다음 샹크스는 정말 좋은 챔피언이었어요. 남들보다 잘 웃어주고 잘 나오진 않아도 한번 나오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챔피언이었어요. 하늘에서 잘 보고 있니? 우리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난널 기억하고 있어. 샹크스야, 널 기억할게. 너를 고장, 우리 0.25% 짜리 챔피언 샹크스를 고장, 이런 애랑 바꿔서 미안하다. 아 심지어 여러분들 더함 심지어 얘 여러분들 제일 잘 나오는 요얘얘 확률이 얘 확률이, <웃음> 확률이 어몇 퍼센트 보여드릴게요 음 어디냐 얘또 어디갔지 까먹었어 길을 또 얘가 어디갔지 어나길 이름 창가스 때문에 약간 생아 생가... 여기 있다 다음이 22.83% 음 제일 안 나오는 제일 잘 나오는 애중 하나요? 음 스탠드가 제일 안 좋은 스페셜이에요 음 샹크스는 이게 없어 샹크스는 샹크스는 이제 떠났어! 우리 곁에 없다고! 크, 잘 가라 샹크스야 하늘에서는 꼭 이치고랑 친하게 지내